주식시장을 꿈에서라도 영원히 떠나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은 다시는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저에 대한 다짐입니다. 미천한 경험이며 6개월간의 경험입니다. 나이 30대 중반의 저에게는 잊지 못할 날입니다.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것을 사보았던 날입니다. 사고자 하는 주식이 시장과 기업 가치에 대해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몸 아려운 사람처럼 빨리 사야 한다는 마음에 주변에서 힘들어했던 말을 많이 들었지만 폐가 망신한다는 선입견도 없어졌습니다. 친인척으로부터 확실하다는 정보를 듣고 아파트 대출금이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겁도 없이 신용대출 연금대출 마이너스 대출까지 끌어다가 코스닥 한 종목을 1억원 가까이 몰빵을 하였습니다. 3일간 시초가 부근에서 무조건 매수하였습니다. 첫날 사자마자 10% 가까이 오르더라고요 둘째 날도 7% 상승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3% 남짓 조금 상승하였고요. 사흘 만에 평가액이 2천만원 가까이 불어 있었습니다. 이게 주식이구나. 왜 여태까지 이런 재테크를 몰랐을까? 은행 적금과 배출금 상황밖에 모르던 저에겐 충격이었고,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주식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1년간 열심히 저축해도 어려운 돈을 단지 3일 동안, 그것도 아침 몇분 동안 마우스 클릭 몇번에서 말입니다. 계좌 현황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보고 또 보고 뿌듯해 했습니다. 친인척은 적어도 더블은 갈 거니까 안심하라고 했고 전 아내와 하고 싶은 것들 사고 싶은 것들을 망설임도 없이 사게 되었습니다. 수익난 금액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주일 정도 지난 이 평가액이 3천만 원이 불어 있었습니다. 금방 더블이 겠구나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hts를 보던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창 상승하던 주가가 갑자기 다이빙하듯 밑으로 고꾸라지더군요. 마이너스 25%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워워 워, 신음이 나오더군요. 매수하는 자가 드물었습니다. 망치를 뒤통수에 한대 맞은 듯 멍한 느낌의 계좌 현황을 보니 항상 빨간색 수익률을 보여주는 계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5분 만에 정확히 3천만 원이 없어진 건지 도둑맞은 건지 1년 연봉 가까이가 마이너스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날은 오르겠지 기대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직장에서 눈치를 보며 모니터를 주시했지만 그날도 그래프는 수면에 다이빙을 하듯 고꾸라져 갔습니다. 이틀만에 마이너스 2천만원 직장에서 활달하고 가족들에겐 자상하던 제가 상실감에 끊었던 담배도 피우고 괜한 일에 화를 내고 운전하면서 별것 아닌 일로 클렉슨을 누르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은 오르겠지 하는 자기 위안을 하면서 말입니다. 다음날도 마이너스 평가액 마이너스 3천만원. 이쯤 되니까 말로만 듣던 실패담이 나에게 비치면서 농담삼아 게시판에서 보았던 한강 간다 문상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에게 하는 말로 여겨졌습니다. 같이 투자 손절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어처구니없는 조보였으니까요. 대출로 투자한 주식이 마이너스 20%라 대책이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주가는 지지부진하였고 그렇게 5개월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능요 친척도 나도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주식은 수주공시로 우연상 가까이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런 종목도 있구나. 내가 여기에 투자했으면 열흘 만에 내 돈이 얼마로 불어 있을까 계산해 보니 3, 4배가 돼 있더군요. 주식은 종목 선정이구나. 이 종목에 투자했더라면 여름에는 이 종목들을 투자했더라면 추석 즈음엔 이 종목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난달부터는 테마 관련주에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원금이 불어 있을까 고뇌해온 시간이었네요 수익줄 때 실현시킬지도 몰랐으면서 말이죠 하늘이 도왔는지 5개월만에 공시가 뜨면서 급등하였습니다 5개월만에 마이너스 푸른색이던 계좌가 알겠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전량 매도했습니다 적지만 천만원 가까이 수익을 주었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80%는 출금하고 20%는 내가 한번 해본다 하고 남겨두었습니다 테마 관련 주로 하루에 150만원 가까이 단타로 벌기도 하고 보험 관련 주로 벌기도 하였습니다 대신 우량 주로 여기던 종목에서 최근 마이너스 20% 가까이 손실 받습니다 엊그제는 시간이 남아서 집에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매매했습니다 종목 게시판에서 쓰레기 글을 읽고 코스닥 개잡주를 수백만 원어치 매수하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한달 만에 천여만 원을 잃었네요. 6개월 동안 결국 본전을 한 셈이네요. 이자 비용에 기회비용까지 하면 마이너스가 확실하네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6개월 동안을 내 젊은 아름다운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직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마약 중복자처럼 계좌의 수익에 목숨 걸고 단타매매를 하면서 나만 수익 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종목 게시판에 안티그를 올렸습니다. 마음이 상하셨을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는 한 내가 오늘 챙긴 수익은 다른 분들의 피땀어린 수고의 대가이고 눈물의 대가라는 생각입니다. 제로섬 게임처럼 말입니다. 수년 동안 장기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대출로 투자하는 저에겐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앞으론 절대로 이 시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신뢰 말이죠. 나의 신께 맹세합니다. 모든 투자자분들 행복하시고 인생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수 몰빵의 최후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기이한 일들 처음으로 이곳에 사연을 보내네요.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마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저렇게 많이 키운 이유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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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원으로 한 종목을 매수합니다. 처음 매수한 종목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루에 100만원 수익이라니 그냥 하라야 하나? 아니 내일은 더 오르겠지. 그러나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합니다. 뼈대 10% 수익을 생각하며 미수를 써서 더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하니 수익은 고사하고 단토막이 되어 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정말 이때 주식을 과감히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난 원금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500만 원 잃은 건데 그때는 그 돈이 너무나도 크고 회복하기 힘든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후회됩니다. 왜냐고요? 그때 주식을 그만두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신용대출 1500만원을 받아서 투자액을 2000만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말 주식에서 피해야 하는 것을 다했습니다. 저같이 하면 실패합니다. 미수의 몰빵에 거기가 빚져서 주식 투자 2000만원은 복수심에 불타 성급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팔면 오로 내가 사면 내리는 기이한 경험을 반복한 후 다시 1000만원으로 반토막 난 후에야 이러면 안되겠다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주식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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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오전에 매수가 대비 5% 상승 때 기분 좋게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팔고 나서 그 주식이 상한가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나 눈이 없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는데 그 다음날도 상한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 안 팔았으면 도대체 얼마 이익이야. 저번에 잃은 거다 만회할 수 있었는데라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 왔습니다. 참 우습게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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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작년부터 다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속 투자만 하여 2천만원 가량을 벌었습니다. 우량주와 가치주만 중기투자 하였습니다. 미수는 아예 증권사에 요청하여 안되게 맞고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잔고에 너무 흐뭇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난달 폭락장에서 하루에 천만원씩 일주일 동안 모조리 다 혼납했습니다. 다음